헨리 드라마 바이올린 천재의 과거 아는 형님에 출연한 헨리 이 자유로운 영혼이 오늘은 또 어떤 황당한 짓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헨리는 그간 하도 엉뚱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더군요호버보드를 타고 청소를 하고 응가를 하며 엠버와 영통을 하고 진짜 사나이에서 군대 무식자까지. 물론 외국인 헨리는 중국계 캐나다 국적입니다. 이다보니 생겨나는 해프닝이 대다수지만 그리고 헨리는 간질간질한 나쁘끄러운 멘트를 나무럽지도 않게 잘 날립니다. 아는 형님의 같이 출연한 한은정에게는 뜬금없이 수술 되게 잘 됐네 라고 돌직구를 던져 그녀를 당황케 한후 이해하는 정이 어디가요? 라고 묻자 헨니는 그녀의 등을 가리키며 날개 없어지는 수술이라고 히엇히엇히니는 히엇. 아는 형님에서 또한번 음악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바이올린 천재답게 즉석해서 형님 학교 교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헨리의 작곡 실력의 형님들이 그의 매력에 흠뻑 빠져 진지하게 임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헨리 하면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그런 바이올린이 바로 헨리의 트라우마가 될 줄이야. 지난 2015년 7월 방송된 언제나 칸타레이? 촬영 중 바이올린 악장과 1대1 연습을 하다가 뜻대로 연주가 잘 되지 않자 헨리는 수차례 바이올린화를 들었다 놓으더니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악장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화내지 말라 하며 오히려 악장을 더 미안하게 만들었는데요. 헨리가 이날 연주를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헨리를 바이올리스트로 키우기 위해 그의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바이올린을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배워왔다고 합니다. 어린 헨리에게는 그 과정이 쉽지 않는 연습이었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서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되어 연주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당시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언제나 웃는 모습의 눈물은 커녕 자그마한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던 헨리의 트라우마와 눈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애처롭게 하더군요.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말했지만 그면에는 피나는 노력과 또 아픔이 있었네요.